안녕하세요 태이군입니다 남자친구와 지내다 보면 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때가 분명히 있죠 평상시에 내가 잘 맞춰준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잘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정만 가지고 이 관계를 정리하기에는 나한테도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잘하는 마음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고요 나만 연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놓으면 이 관계가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전혀 실수한 게 없다면요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남자친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근데 어쩌죠 내 마음속에서 이게 지금 놓아버리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걸 아직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가 맞춰주면서 그렇게라도 가보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단호하게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난 그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고민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게 잘안 되는 사람이라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지만 그건 그냥 생각이거든요.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숨막히는 감정들이 든다면요.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라면요. 그 마음을 끝까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. 그러면 그 과정을 조금 더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더 크게 올라오는 화가 생길 거예요 그 화를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잘 눌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분명 마음이 여린 분들이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근데 그 여린 마음 때문에 결국 내가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질고 어쩌면 아주 악랄한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소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소와 돼지에게 시간이 되면 사료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놈들은 맛있게 먹거든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놈들이 똥오줌을 싸요 그리고 난 그걸 또 치워야 돼요 그리고 그놈들은요 한 번도 내 똥오줌을 치워준 적이 없고요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아요 내가 그놈들의 노예 같죠 내가 그놈들의 하인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연애해서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내가 소대 지를 키우 는목 적이 뭘까요？그 녀석 들의노 예가 되기 위해서？해 주고 있는 걸까요？아니면 나는그 녀석 들을잘 맞춰 주 다가 내가 원하 는 가격 에 내가 원하 는때에팔 거나 잡아먹 기 위해서 일까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내 남자친구하고 나는 막연히 이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맞춰주고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든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내 목표는 요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고요 내가 해줄 만큼 해주다가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줄 만큼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 싶을 땐내 감정이 충분히 바닥났을 땐 그때는 그 사람을 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런 노력만 하면 되는 거겠죠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바보라서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소돼지에 똥을 치워주는 게 아니었다고요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소대지 녀석들은요 내가 자기의 노예라고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들의 착각이라고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맞춰준다고 해서 정말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나만 연연하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 말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때가 됐다면 나도 그 사람을 팔아치우든지 없애면 되는 거겠죠 결국 내 마음이 뭔가 결정할 거거든요 내가 잘 맞춰주다가도 요 어느 순간 나한테 새로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난 분명히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나를 잡고 늘어져도 난 이미 마음이 틀어져서 안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죠 내가 아직 해보고 싶은 거라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면서 내가 그래야 되겠나라고 한다면 나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라 한다면 그 축산업은 내 천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가끔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때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면요.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설프게 착한 척 하면서 가는 것보다요. 아주 무섭고 악랄한 마음을 내가 보이지 않고 아주 선하고 착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요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줘보면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